너네 근데 나 유튜브 하는 거 알아? 응왜지강제구러 어? <웃음> <웃음> 아! 모빈아 드리고 탁퇴 혼날까봐 미리 좀 드리고 좀 아니야 얘들아 진짜 고마워 아왜 그래 아유야 내지 마 짠! 자 오늘은 제주도 세 번째 날 숙소를 바꿨어요 원래 2박을 거기서 아기자기한 데서 하고 이제 3박은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체크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오로지 이것 때문에 이 숙소를 택했거든요 야외에서 반신욕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도 반신욕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로지! 오로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숙소를 택했는데 어, 오늘 하늘 무슨 일이야? 제주도 하늘 짠 아무튼 자쿠지를 이용하려고 관신욕을 하려고 여기를 했는데 글쩍 날씨가 너무 추워요 심지어 어제는 눈도 오고 이래서 어저께 도착하자마자 하, 에이,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물 자체는 따뜻해요 물기가 너무 추우니까 할수 있겠냐고 아무튼 너무 예다 어, 오늘은 제주도민 친구들 만나서 찐맛집 가서 칼국수 먹어볼거예요 아유 빠르기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언니, 누나를 기다리게 하네 살아있는 꼰대 사람 꽉 차가지고 맛집이긴 한가봐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웨이팅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놈의 새끼들이, 저 웨이팅 시키려고, 어, 큰 그림 맞네요뭐하자뭐까지거 예. 보기만 해보라고. 진짜 아무리 봐도 심각하다. 진짜 미치겠다. 누가 보면 머리 안 감은 줄 알겠어! 보기만 해보라고. 많이 보았네. 빨리 못 보자가지고. 아, 왼쪽이 더 예쁜데. 유튜기와야 <목소리도> 너네 큰 그림 그렸어나 웨이팅하게 하려고 너네 근데 나 유튜브 하는 거 알아? <목소리도> 너그 유튜브에? <목소리도> 유튜브 유튜브에? 유튜브에? <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강제구 야, 가데 이거, 콘셉트.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가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겉절이네 겉절이 거쩌리. 아, 야무지게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웃음> <웃음> 너가 해라 이쁜구 <웃음> 어 미더덕이다 아 여기 좀찡이네 미더덕까지 드신다고? 아 <웃음> 어. 어, 뜨거워 아 <웃음> 뜨거워 뭐? 왜 난리도 없고 이런 걸봐봐 오늘 음! 아 맛있다. 아 휴지야. 좀 친다? 아니 오늘 걸로 한 건데. 이 정도는 저도. 오늘안 나. 아! 여기아좀드리고 싶다. 혼날까봐. 미리 좀드리싶어지 조금 먹을만해. 어? 오히려 김치 괜찮은데? 치까지 응. <웃음> 아예 <아니, 진짜. 웃음> 내가 띄어 <뛰어가지고. 웃음> 오 아, 네. 여기 김치 맛있 아, 니 근데 희찮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를 그냥 내려주고 너는 가는 거야? 저랑 같이 영, 공연 보러 가기로 했는데 공연 보러 가기 30분 전에 남자친구랑 놀아야 돼서 내려주고 간다네요 아 그래도 다행이죠 뭐 공연장 갔다가 언니 나 화장실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이제 혼자서 공연 보고 있는데 모른 거지? 카톡이 주한 20분 전에 카톡 온걸본 본 거야 니니나 미안한데 먼저 가볼게 음. 그렇게 해서 나 초라해지는 거 보다는 <웃음> <웃음> 나는 여기 오면서 막 그런 거 상상했고 희 지나 드라이브 하면서 유튜브 좀 찍어야겠다 무속에 음. 타가지고 희지야 여기 봐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봐 아니야 얘들아 진짜 고마워 스나 사이 막야아 깐... 어? 뭐... <웃음> 뭐, 뭐, 거의 거 뭐라고? 이제, 뭐, 이제 잘잘 수당 잘 수당 해야 아! 아! 잘먹었당 내가 이거 인도네시아랑좀 비슷한데? 잘 먹었으당 시 맛있어요 배불러요 아 배불러다 진짜 이 사기꾼 이 사기꾼 커플 이 사기꾼 커플 야, 야, 야, 야. 야 아, 진짜. 아, 왜 그래. 아, 야, 내지 마.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먹 어. 뭐, 얻어먹을 생각 없었는데. 오늘 근데, 얻어먹은 대가로 혼자 공연 봐야 되니까. 유튜브 강 나왔다고? 예쁘지? 내 야, 유튜브는 이쁜 어, 게? 게 아닌데. <웃음> 주제 뭐야? 빨리 정해. 주제 주제가 그거야. 자연스러움. 어, 자연스러움. 어. 근데 내가 평소에 카페를 가니 그 돈으로 술을 먹지? 아나 유튜브를 아 찍기 위해서 아 <웃음> 카페를 가는 사람은 아니야. 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일 동안 <웃음> 뭘 찍었냐면. <웃음> 바람 개 많이 부는 해수욕장이랑 그 다음에 맛집 투어 거의 맛집 투어 로러온 방... 방금 어때? 너네한테 당해서 하나 나왔고 내가 볼때 델몬도를 가는 거 보다 지금 휴지가 나를 안 데려다주고 가야 될것 같아 언니 <웃음> <웃음> 구독자분들은 예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 나는 근데 저런 집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 제주도에는 이런 집인데 막 식당인데 있잖아 저를 쳐버린 대가로 제가 이 커플한테 <웃음> 아주 그냥 흠뻑 흠뻑 뺏겨먹겠습니다 아니 <웃음> 아니야 야나 여기서 혼자 내려야 되는 거 싫어하냐? <웃음> 야 고마워 고마워 조심히 가나 혼자서 잘 볼게 <웃음> <웃음> 조심히 가 고마워 <공어. 웃음> <웃음> <군대> 갔네요 공연을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리도 혼자 가서 논 사람인데 뭐 발리 같아 이런 거 보면 너무 신나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내가 헤쳐나가 볼 거야 붙달이고요. <목소리> 지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